가수 임영웅이 첫날 서울 안코르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10일 오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진행된 임영웅의 전국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 안코르 서울 공연에 2만여 명이 영웅시대가 모여 전국투어 피날레 공연을 지켜봤다. 임영웅의 공연은 8세 이상 가능하다. 공연 중 세대별 출석 체크 타임에 8세부터 시작한 연령 체크에 100세가 넘은 어르신의 등장에 이명웅은 놀라며 너무 감사하다 건강하시라 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자신의 첫 자작곡 런던 보이로 서울 앙코르 콘서트의 화려한 서막을 연 이명웅은 영웅시대와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었다 공연을 찾은 관객들은 한눈에 봐도 매우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명웅 은 10대분들 소리 내달라 라는 말로 시작해 20대 30대 40대 그리고 100대까지 하나하나 관객의 연령층을 체크했는데 60대의 함성소리가 가장 컸다. 70대와 50대의 함성소리도 만만치 않게 큰 것으로 봐서 50대부터 70대까지가 가장 많은 객석을 채운 듯했다. 이명웅은 카메라에 비친 80대, 90대, 100대 관객과는 각별히 인사를 나눴고 100세가 넘은 한 여성 관객은 파란 응원봉을 흔들며 이명웅의 인사에 화답했다. 8세부터 100세까지 와주셨다. 제 공연은 온 세대가 다 모이는 신기한 공연이다. 이 순간만큼 자부심이 느껴지는 때가 없다. 높은 연령층의 관객들도 예외 없이 파란 응원봉을 흔들며 이명웅의 노래 한 소절 한 소절 말 한마디 한마디에 뜨겁게 호응했다. 이명웅은 넉살 좋은 태도로 팬들과 소통했는데 특히 관객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게끔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이곳에 전국 팔도의 영웅 시대분들이 모여 계신다라며 영웅 시대는 한 가족이니까 옆에 계신 모르는 분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자 웃긴만 스쳐도 인연이잖나 라고 말했고 이에 관객들은 서로 친근하게 주변인과 인사를 나눴다. 한편 임영웅의 아임히어로 안코르 서울공연은 11일까지 이어지며 약 4만 명의 팬에게 감동을 전한다.